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더라고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의 이상 증상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중 많은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차 떨림 현상입니다. 특히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엔 엔진오일, 배터리, 점화 플러그 등 주요 부품들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서 차 떨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제 차도 지금까지 별 고장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요. 요즘 이상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비포장 도로를 달릴 때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음과 핸들도 살짝 떨리는 듯한 증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차가 떨리는 다양한 증상에 대한 원인을 알아보고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내 차를 미리 점검해보는 내차 점검 꿀팁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그럼 상황별로 차가 떨리는 원인에 대해서 알려줄게 첫 번째 시동을 걸때 떨림 휘발유나 LP 차량은 점화 플러그나 점화 코일의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플러그는 소모품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더라고 두 번째 주행 중 떨림 엔진을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엔 진동을 막는 고무가 사용되는데 이 고무가 찢어지거나 경화되기도 해서 교체가 필요할 수 있어 또 타이어 문제일 가능성도 있지 타이어 공기압 문제처럼 비교적 간단한 일일 수도 있고 타이어 마모나 휠 밸런스 같이 전문가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일 수 또 있어 세번째 브레이크를 밟을 때떨림 주행으로 인해 달아오른 브레이크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가 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달아오른 디스크에 충격이 누적되고 브레이크 디스크가 변형이 돼서 차량 진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 그 외에 차량 하부에 드라이브 샤프트나 어퍼함 같은 부품이 손상돼도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 이렇듯 자동차 이상 증상의 원인은 복합적 일수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고 특히 초보 운전자는 이 부품들을 하나하나를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그렇다고 무작정 카센터에 가서 봐달라 하기엔 괜히 과잉정비나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걱정 확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그래서 차량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때내 차의 상태를 좀더 종합적으로 검진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정말 좋겠지 이럴 때 추천할 만한 서비스가 있어 바로 마이크 내차 점검이야 아 그리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광고 영상이 맞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어플은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내 차는 내가 관리한다는 컨셉과 일치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더불어 차업차트 채널은 유료 광고 시에는 투명하게 광고라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영상을 보시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도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튜뷰, 마이클은 오래전에 엔진오일과 타이어 교체 서비스로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26개 항목을 점검해주는 차량 점검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다고 그래.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어플에 내 차의 번호만 입력하면 차량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고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 다음 하단에 정비예약 탭에 들어가서 내차 점검을 선택하면 내가 있는 곳 주변에 정비업체가 쭉 나오고 예약하기 전에 업체의 소개와 소비자의 리뷰와 평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한테 맞는 카센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 이후 내가 원하는 날과 시간을 사전에 선택해서 방문을 하는 것이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일정이 바쁠 때를 피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 차도 떨린 증상도 있고 해서 예약을 했고 내차 점검 서비스를 받으려 가보려고 해 <목소리도> 이렇게 차량 점검을 받아봤는데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고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해주고 어셔액도 무료로 보충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점검한 내용은 당일에 사진과 사장님의 코멘트를 어플로 받아서 내 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무려 26개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는데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점검이 가능해서 편했고요. 과잉 정비나 바가지 요금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심이 됐습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문제는 없는지 내 차의 상태 미리 점검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네, 수고했어. 동티비요 n o